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sp5에서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, 즉 UDC를 생성할 때 속성을 정의하고 구현한 후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$p g e t 옵션즈 함수를 사용하여 이니셜 컬러라는 속성을 구현한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UDC입니다. 이 UDC는 컬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입력한 컬러로 배경색을 변경해 줍니다. UDC 파일의 인포 탭을 클릭하고, property 탭을 선택합니다. style, class, id는 기본으로 생성되는 속성입니다. 여기에 추가로 initial color라는 속성이 정의되어 져 있습니다. script 탭으로 이동하여 initial color 속성에 대한 주석으로 이동합니다. 인포 탭에서 정의한 이니셜 컬러 속성의 기본 값과 설명이 주석에 포함되어져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니셜 컬러 속성의 주석 아래에 해당 속성을 직접 구현한 모습입니다. 테스트용 화면 파일입니다. 팔레트를 클릭하고 UDC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. 앞에서 본 UDC인 UDC 컬러를 선택해서 화면에 추가하십시오. 추가한 UDC를 클릭하면 오른쪽 프라퍼티 탭에 이니셜 컬러 속성이 표시되고 기본값은 화이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이니셜 컬러를 그레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배경색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. 이번에는 이니셜 컬러 속성값을 오렌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배경색이 주황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